어떤 말로 표현해야 이 감정을 알까? 어떤 마음을 담아내야만 그대에게 전해질까? 모두가 잠이 든 시간 연락할 사람도 없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. 함께 주던 나의 지친 손을 잡아주던 너난 항상 이 자리에요 우리 서로 밀어내더라도 그때문에 더 깊이 새겨져 이제 몰래 가장 이쁜 목소리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날이 우둔 사람 어느 정도 예감했지 쓸쓸하게 날 비추던 달빛과 끝내 붙잡았던 기 겨울을 지나간다 제발 나를 떠나 부디 너를 찾아 이제 나도 되는 너의 나를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아